자 아, 그럼 지우야 콧물을 빼볼까? 먼저 피지오머로 콧물을 불려줘야 되겠죠? 콧물을 불려줍니다 아기가 놀랄 수 있으므로 자 지우야 간다 자이쪽으로 간다 아이고 잘했어 보시면 조금만 기다리면 콧물이 풀게 됩니다 코딱지가 풀게 됩니다 잘 안보이시죠? 조금만 더 조금 미안해 조금만 근데 이거 강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잘못하면 그러면 아프겠죠? 그러면 이제 코딱지를 빼야 돼요 빼는데 입을.. 애기 입을 벌리고 있어야지 잘 빨린답니다 쥬야 잠깐만 <웃음> 여기가 막힌 것 같다 <웃음> 원래 여기 가운데 빨간게 있습니다 콧물이 입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있는데 저는 없이해요. 응. 아이고 왕건이 나왔네. 여러분 안될 때는 그냥 손으로 빼세요. 아이고. <웃음> 코딱지. 자한쪽더 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